야 응? 오락실 가자 오락실 아 지금 관리 준비됐어? 한판 뜨자 그래 가자 루키아와 저는 이제 두번 다시 극장에 안 오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극장 빌런 중에 최고였어요 왁하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막, 아 조금 요, 요만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막 유튜브 이거 조회수 막뭐 쇼츠 만들려고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죠? 나 억울해 어, 두고 힘의 길 슬램덩크 보러 극장 갑니다 원래 극장 가는 거를 루키아랑 저랑 너무 싫어하는데 아바타도 참았어요 맞아 다 물의 길 보라고 했는데 물의 길또 영화 제목도 물의 길이어서 슬램덩크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극장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좀 재수가 없는 건지 극장만 가면 은꼭 빌런들을 만나가지고 극장을 좀안 가는 편인데 루키아가 너무 또 극장에서 보고 싶다고 하기도 고얘 했고 아성태섭 얘기라니 너무 어, 짜릿하잖아 한참 제가 농구를 할때 슬램덩크가 막 나왔었거든요 한참 인기가 많을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네요 어제 이거 보러 간다고 슬램덩크만 2 시간 넘게 봤 맞아. 여보는 슬램덩크를 애니로 먼저 봤잖아. 응. 나는 만화책으로 먼저 봤고. 어. 여보는 이제 애니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던 거지 슬램덩크. 를 몰랐지. 그리고 그림이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어제 예고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음, 전혀. 어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음, 오히려 더 세련돼. 그리고 어제 막 괜히 슬램덩크에 꽂혀가지고 막 이제 한국 성우, 미국 성우 막다 비교해보고 맞아. 옛날 성우들도 다 비교해보고 막 이랬는데 장막 버전을 보기로 했어요. 아, 한국 성우분들이 한 것도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TV로 나오면 어차피 몇번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 재밌게 보고 와서 어, 어땠는지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어렵네? 던전인데? <웃음> 여보, 도시의 냄새가 어때? 어, 팝콘 냄새가 나네요. 이거 포스트 받고싶다 어. 포스터 남편이랑 물어볼까? 여쭤봐. 어, 포스터. 포스터 받고 싶은데? 아래서 편한 데 없나? 야, 오락실이야, 응? 오락실. 달릴 아, 준비됐어? 한판뜨자 네, 가자. 여러분, 아, 슬램덩크를 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뭐 경기 상황과의 경기 내용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슬램덩크 안 보신 분 있으니까 뭐얘기는할 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손태석 군의 아, 그런 뒷이야기 아주 재밌었어요. 역시는 역시다. 어, 역시는 역시다. 어, 어, 역시는 역시다하고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경기가 거의 끝나는 마지막 한두점할때숨 오십니다. 네, 무호흡으로 봐야 돼요. 어. 네, 알고 봐도 정말 숨도 못쉴 정도의 정말 엄청난 긴장감과 박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래픽 되게 좋았어 어, 그리고 막 이질감이나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요. 오히려,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요. 어. 네, 오히려 좋았고 어, 움직임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주 굉장했어요. 자, 자 지금부터. 근데요, 여러분. <웃음> 루키아와 저는 이제 두번 다시 극장에 안 오기로 했어요. 어. <웃음> 극장올돈을 모아서 음. TV 큰걸 사려고요 그냥 왜냐면 저희는 안 되겠어요 왜냐면 <웃음> 오늘 같이 본 영화 관람객분들이 전부 다 진짜 매너 너무 좋았어요 음. 소리도 안 내고 정말 조용히 보시더라고요 음. 애기도, 근데 애기도, 어, 애기도 있었는데 어. 근데 또 운명처럼 <웃음> 이 극장 빌런 중에 최고였어요 음. 그리고 온라운드 플레이였어요 와. <웃음> 그분은 다 갖고 있어 거의 윤대역급이었어요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일단 설명 다 하고요. 근데 되게 크게 설명해. 예, 네, 그리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촥촥촥도 아니에요. 그냥, 어,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음. 또 하나, 한나 선배가 송태섭에게 이 넘버원이라는 손바닥 글씨를 적어주잖아요. 딱단 이게 적잖아요? 그럼 뒤에서 음. 넘버원. <웃음> 정대만의 슈스 3점을 딱쐈어 그럼 약간 여기 그그 그, 그, 그물 소리, 촥 소리가 되게 임팩트 있게 한 장면이 있거든요. 촥 소리다기 뒤에서, 뒤에서. 여러분 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매장면 했고요 이분이 태어나서 팝콘을 처음 먹나 봐요 <웃음> 팝콘을 <웃음> 여러분 팝콘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영화 볼때 이거 보여주려고 팝콘 남겨왔 팝콘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썰 풀려고 남겨왔어 이거. 어. 팝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우리 영화 볼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먹는 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먹는 줄아요 이런 소리를 계속 내면서 엄청 크게 내면서 네, 꼭 조용해지는 장면에서만 팝콘을 먹어요 음악 나오고 막, 어. 막 경기 시, 소리 나오고 이런 시끄러운 장면에서 이렇게 안 먹어요 이런 데는 또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다가 조용하고 좀 이제 드라마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나 팝콘님 줘봐 이게 짜증통이라 소리가 크게 안 난다 진짜 컸는데 극장에 사람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 라인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영화 중간에 가볍게 좀 있다가 부악 방구 <웃음> 꼈어 여러분 이거 구라 같죠? <웃음> 진짜야 이 반복이었어 계속. <웃음> 그냥, 그냥. 이제 마지막에 영화 클라이맥스가 딱 시작되는 한2 0분 정도 남았을 어, 때 갑자기 뒤에서 <웃음> <웃음> <웃음>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웃음> 이러고 있는 거야 영화 끝날 때까지. <웃음> 진짜 영화 끝나고 불 켜지면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라도 좀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영화 끝나고 불 켜지자마자 같이 오신 일행분이막 오더니 막 깨우더니 바로 나가 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보 하나 빼먹었어 뭐? 핸드폰 봤잖아 중간에 아 그것도 조도를 최대 올려서 <웃음> 원래는 저희가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맨 뒷자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보겠지? 맨날 빌런을 만나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했는데 옆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체를 했어요 진짜. 티켓 하는 데서 자리 바꿔달라고 같이 온 일행은 아무 문제 없었어 음 없었지 아, 여러분 뻥 같죠? 진짜요 이거 다 아는 사람 아 나는 다 알겠다 이거야 광부는 시선 넘는 거 아니야? 아니 광부는 싸우자는 거잖아 지금 아 나는 진짜 중간에 아 이거를 환불을 해서 나가야 되나?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요 앞부분에 나는 영화 내용이 기억이 잘안 나는 게 그분이 꼭 조용할 때 팝콘 이거 막 하고 막옆 사람한테 막 저게 그거야 맞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아니 근데 나중에는 포기했거든요 저는 저는 중간부터 계속 누끼한테 여보 형님 신경지 말이야 그냥 그냥 보고 나가자 근데 마지막에 콕올때아 나는 아 이거 뭘카가 <웃음> 이거 뭐 극장에서 이벤트를 하나? 아 누가 유튜브 콘텐츠 찍나 지금? 처음에 막 설명하고 뒤에서 이난리 치길래 아 얼마나 좋 어, 추억에 빠져서 저럴까 응. 이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잠을 자? 지금 슬램덩크 보면서 잠을 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선물 세트야 아, 오히려 내 옆에 초등학생 남자애가 있었는데 너무 조용하게 잘 보고 아기가 이제 조금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날라 그러면 엄마가 바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 그 아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극장 관객들이 모두가 조용 진짜 있었어. 숨소리도 안 내고 봤어요 음, 모두가 조용한데 갑자기 코고는 소리 <웃음> 우리 구독자 분 오늘 자기 인사했잖아 끝나고 음. 그분이 아마 증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나 방구에서 진짜 와나 멘탈 깨졌어 나 거기서 포기했어 <웃음> 방구에서 포기했지 아 왜? 왜? 극장 올 때마다 빌런을 만나는데 왜 빌런이 점점 강력해지지? <웃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뭐 뒤에서 뭐좀 팝콘 소리 좀 나고 그래서 극장이 다 같이 보는 극장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도 아니죠 그래, 근데 아니... 이거는 이거를 한다고 이거를 <웃음> 팝콘을 이렇게 집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먹었다니까 나는 처음 봤어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처음 봤어 농구했으면 진짜 NBA 갔을 거야 그 사... 맞아 그 사람은 사람이 능력치가 그렇게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어, 와.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족한 점이 없어 완벽해. 신이 만들 때이 어, 어, 어. 사람의 빌런 능력치를 진짜 만땅 찍었어. 만땅 찍었어. 아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막 아, 조금 요, 요만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막 유튜브 이거 조회수 뭐뭐 쇼츠 만들려고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죠? 나 어, 어, 억울해 죽어. <웃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너무 섭섭해. 나 너무 억울해. <웃음> 지금 이걸 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 슬램덩크 클랩러... 아 <웃음> 막 이러길래. 하, 진짜, 그래. 우리 다 어렸을 때 봤던 추억으로 오는 거니까. 어, 나도 처음에 화났다가, 아, 맞아.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이겠어. 그래서, 아, 신이 나셨나 보다 했는데, 코를 고라. 순간. 아, 잘수 있어. 코를 고라. <웃음> 어, 그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 만나지 맙시다, 진짜. 아저씨 덕분에 저는 이제 두번 다시 극장을 안 가기로 했어요, 와이프랑. 네, 안갈 거예요. 덕분에 텔레비 좋은 거 사가지고, 어. 아, 집에서 볼게요. <웃음> 응. 좀 늦게 보면 되죠, 뭐. 다, 여기 요즘에 다 나오니까. 응. 늦게 보고, 극장은 여기까지. 응. 야, 만약에 그분이랑 무레기를 같이 봤으면, 3시간을 고통받아야 되는 거잖아. 어? 우리가 포기했을 거야, 무레기이었으면 응. 완벽한 관계. 응. 한 명의 빌런. 와. 빌런이 적으면 적을수록 빌런은 강해진다. <웃음> 빌런이 많이 있으면, 나 하나씩, 하나씩의 역할이 있어. 응. 근데 빌런이 한 명이었잖아. 응. 그러니까 강력한 빌런을 왔다. 이게 인생의 밸런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최소연의 분량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TV로 결제해서 보는 서비스 나오면 어, 한번 더. 정말, 왜냐하면 앞 부분은 음, 다 날라갔어. 앞 부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정말 그 마지막에 마지막 그거는 진짜 수, 진짜로 저 그러니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극장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음. 느꼈을 것 같은데. 한명 빼고. 정말 한명백, 그분도 자너라 못봤지 음. 만화와는 다른 그런 그런 몰입이 있었어요 음. 네. 항상 어, 같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서로서로 배려하는 어, 그런 어, 좋은 관객이 됩시다 아, 여러분들도 꼭 어, 시간 내셔서 어, 즐겁게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